널 기다려왔어 네가 내 사랑인 걸난 믿고 있었지 분명이라 말하고 싶어 사랑온날보다 네가 더 소중하니까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내 마음을 내게 주고 싶어 기다릴게 삶의 남은 행복을 버려도 너를 사랑할 수 Oh, oh, oh, oh, oh, oh. 나를 보는 눈빛 속에 너의 사랑을 난 느낄 수 있어 기다릴게 사랑할게 너사랑게 내 삶의 남은 행복을 버려도 너만 사랑할 수 있어 넌 아팠던 거야 너를 힘들게 했던 지켜줄게, 사랑할게. 네가 아파 만큼 내가 더 잘할게. 내 I can make s o